드론을 받으면 배터리를 충전해주세요. 충전 중에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면 편합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와이파이 UAV를 검색해주세요. 앱 다운로드 주소는 고정 댓글로도 남겨놨습니다. 무선 조종기의 전원을 켠후 드론 전원을 켜주세요. 무선 조종기의 좌측 레버를 위아래로 움직이면 조종기와 드론이 연결됩니다. 드론 자이로 센서 교정 방법 양쪽 스틱을 아래로 벌리면서 당겨주세요 드론이 안정적인 호버링을 할수 있습니다 이착륙 버튼을 누르면 드론이 날아오릅니다 드론이 비행중일 때 이착륙 버튼을 누르면 드론은 착륙합니다 드론 초보에게 매우 유용한 기능입니다 왼쪽 레버를 위로 올리면 상승 아래로 내리면 하강 왼쪽으로 밀면 좌회전 오른쪽으로 밀면 드론이 우회전합니다 오른쪽 레버로 드론을 전진 후진시키고 왼쪽 오른쪽으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IR 버튼을 누르면 드론 충돌방지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실내에서 사용하면 조종이 안됩니다 헤드리스 모드 버튼입니다 짧게 누르면 드론의 방향에 관계없이 우측 레버로 드론을 조종할수 있습니다 길게 누르면 리턴홈인데 GPS가 없는 드론입니다 리턴홈 기능은 절대로 사용하면 안됩니다 자세교정 버튼입니다 드론 호버링이 불안정할 때 누르면 안정적인 호버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 때는 소용없고 바닥이 단색인 경우에도 호버링이 안됩니다 길게 누르면 드론이 비상정지합니다 플립 버튼입니다 짧게 누른 후 우측 레버로 드론을 이동시키면 드론이 360도 고개 비행을 합니다 길게 누르면 회전오차가 수정된다고 하는데 딱히 그런 기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카메라 각도 조절 버튼입니다 왼쪽을 누르면 카메라가 위로 오른쪽을 누르면 카메라가 아래로 향하게 됩니다 카메라는 참 뻣뻣합니다 이상 Z908 프로의 조종 매뉴얼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